아, 일어나세요. 아 이거 야어디가 아, 아, 아, 아, 어? 아,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? 이건 짠냄 이건 짠 냄비야. 이거 어, 이, 어. 아. 아, 아. 들어 올리면서 왔다 뻗을 수 있도록 합니다. 왔다가 뻗는 연습이에요.